세습은 세습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종교적 자유라는 외침은 방종함으로 드러나고 우리 한국교회는 성공신화에서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받는자 동예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04년에 한국에 왔고 어, 2007년 07학번으로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어,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어, 큰 좌절에 빠졌고 어, 방황하던 중에 2010년 음, 지인의 추천으로 제주열방대학교 어, DTS에 가게 되었, 되었습니다. 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 답답함과 어, 억울함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었는데요. 음,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마음속 깊은 음성이 들렸을 때에는 제 마음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는 요한복음 8장 53절을 묵상할 때 너는 사랑받는 자다 라는 말씀으로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말씀으로 지난 26년의 삶 가운데서 이때는 이렇게 사랑받았고 저때는 저렇게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중국에서 할머님과 함께 살 때까지 사랑받았던 순간들 그 모습들을 이미지로 여러 날에 걸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또 저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저만 알고 있었던 마음속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할머님과 함께 살때 음, 마지막 어, 유일하게 샀던 책 어, 제목이 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음, 아빠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인생 교훈 몇 가지 뭐 이런 음, 책이었는데요. 어, 제가 이 책을 산 목적에 대해서 어, 아무에게도 어, 얘기한 적 없고 어, 심지어 저 자신도.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요 어,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 내가 어, 이 책을 통해서 어, 뭔가 배우고 싶었지 그런데 이제는 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어, 내가 배우게 될 거야 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이 정말 많고 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사랑이 이, 필요한 곳에 예, 그곳이 어디라든, 어디든지 이, 보내시면 제가 가겠다라고 어, 헌신하게 되었고요. 어, 2011년 어, 미국 시애틀, 워싱턴주 시애틀로 어, 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곳에서 어, NKSS라는 음,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족 특별히 서울과 한국교회에 대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메모를 시작하게 되었고 2013년 서울에서는 예레미아를 줄여서 예레므로 개명을 했고 그때부터 어, 서울 한양 도성 어, 성곽길 현장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현장 기도를 하면서 어, 예레미야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고 음, 또고오카는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음,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마음들과 어, 또 깨닫게 되었던 것들 또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작은 소책자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참 많은 회개 기도를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습은 세습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종교적 자유라는 외침은 방종함으로 드러나고 전염병 확산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성공신화에서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르게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신화의 예시로는 불교는 고려, 유교는 조선, 기독교는 대한민국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어,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 이승만 전 대통령과 어, 기도로 개원한 어, 초대 국회라는 상징성이 있고 어,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에 참여하셨고 음, 또 급성장한 음, 우리 개신교 등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만한 요소들이 있지만 어,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여 반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고 어, 그 사건 안에 희생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한 영혼들이 역사적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1907년의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길 강구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돌아간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고 어,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아, 세 번째로 어, 마지막으로 음, 열방꽃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음, G2의 충돌로 우리 민족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음, 앞으로는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분단된 이유이기도 하고 양국이 서로를 경쟁하고 또 충돌하며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양두 강대국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70년을 살았다는 점과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해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2023년 7월 31일까지 매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6월 25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시리즈별로 제작하여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서울 한양도성 성곽길 현장기도의 모습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번째로 부족하지만 제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짧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한국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우리 민족인데요 특별히 어르신 세대, 어르신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드릴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어, 이 마음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 너무 어, 벅차고 어, 저 자신이 너무 연약한, 연약하고 한연약 부족한 어, 사람인데요. 혹시 어,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거나 어, 또는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 또는 이 영상에서 어, 이 친구가 하는 말들이 이, 거짓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 동력자로 또는 기도의 동력자로 또는 후원자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